야 이런 거 신기하네 이거 되고 있는 거야? 네네 어 진짜? 네 알겠습니다 저는 박훈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에 출연 중이고요 네 오늘 재미난 거를 하자고 해서 불려 나왔어요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계시죠? 네 저도 그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게 놓치시면 안 돼요 네.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다 연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네 농담이고 <웃음> 또 애칭도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감독님한테 첫날 방송을 보시고 바로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아, 선배님한테 사람들이 크롱이래요 그는 크롱이 뭔지 몰라서 한참 보고 있다가 아,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네. 뽀로로와친분들이 나오는 크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처음 알았어요. 그런 캐릭터를 네, 감사하죠. 네. 저희가 그래서 준비한 게 <웃음> 네. 뭔가요? 바로 나노블럭이랑 클레이거든요. 아 클레이 나라. 네. 언박싱인가요? 네 그러니까. 언박싱이지요 아, 네 이런걸 해보다 <웃음> 영광입니다 네, 여러분 크롬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코너 스 코너 언박싱 네, 이거 축에또 팔수도 있기 때문에 스티커 같은거 잘 뜯으셔야 돼요 티 안나게 아시죠? 아, 안해봤지만 처음해봤습니다 아, 네, 레고처럼 이렇게 되어야돼요 이제 열쇠공이야, 걱정해. 이걸 애들이 해요? 네. <웃음> 이걸 네. 이게 완성되는가 봅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할수 있을까? 걱정이 네. 두뇌 발달 좋다 그랬잖아요. 내 두뇌는 더 이상 발달을 원하지 <웃음>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오기 전에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직은 괜찮아서요. 네. 한 <웃음> 5년 후에는 볼수 없는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웃음> 우리 이런 분들이 재밌으면 되니까요. <웃음> 자, 여기 중간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딘가의 부인 겁니다 이게 어딘가의 부인데. 다리가 뚝뚝 떡붕가다리. 고작 발 하나 만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하지만 뭐 이제 재미를 느꼈기 때문에 아 이걸 왜 하는지 알겠다. <웃음> 평소에 대기 시간, 촬영장에서 대기 시간. 촬영장이나 집에서. 촬영장, 촬영장. 저는 사실은. 연기할 때는 이렇게 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촬영장에서 대기하면서 뭐 대본이 엄청 많아서 그날 해야 될게 너무 많다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촬영장에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게 연기하는 데는 더 편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집중을 예전에 해봤더니 뭐랄까 오히려 더 피곤하고 많이 피로해지더라고요 잡담하고요 네. 점심에 뭘 먹을까 네. 근데 회사원분들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신다고 그날 뭘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집에서도 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고양이랑 뭐하고 놀지? 뭐 이런. 고양이랑 생활패턴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제가 그러는 생각도 좀잘 쉬고 굉장히 어떤 애티비하게 생겼지만 굉장히 정적인 사람이라 생각보다 네, 저 산속에서 조용히 있는 편이라서 그런 걸 좋아하죠 그게 제 이런 일도 저의 삶에서 지금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액티비한 느낌. 어, 거의 어드벤처예요, 지금. 잘못하시는 분들한가 모자리. 그러니까요. 이게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거라. 한번 집중력 방해할 수 있는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좋은 점이요? 좋은 점은 평소라면 절대 입지 않을 옷들을 입는다 I'm sorry, I'm sorry, I'm 최근에 이제 I'm 을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옷 사고 이런 어떤 뭐 외형을 꾸미는 일을 10대 때 멈췄어요 그때 다 해보고 그때는 한참 막 꾸미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날 그런 게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대본에 많은 분들이 그게 제가 막 설정을 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셨데 대본에 쓰여져 있었어요. 굉장히 작가님께서 디테일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사람의 어떤 근본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거죠. 여튼 화려하게 표현이 되어있지만, 나는 그렇게 화려한 사람이 아니다. 이중 국적, 5번으로 가볼까요? 자, 5번 단계로 1거 5번 네, 여러분 보시는 분과 같이 제가 4번 단계까지 거의 한 2~3분 만에 이렇게 끝냈거든요. 진짜 딱 20분 걸리셨어요. 그죠 <웃음> 네, <웃음> 네. 이게... 네. <웃음> 아, 그렇다고요. 조작 방송 네, 중입니다. 오! 완전 불안된다, 이거지? 약간 좀 소름 돋으려 어 발까지 와서. 얘기한다. 여러분. 우와. 우와. 귀여워. 대박. 네, 몰래온 손님, 이번에는 태오. 배우 태환석씨가. 진짜 몰래생각나 의도치 않았는데, 태환석 배우가 이걸 <웃음> <그걸> 도와주겠다고 흔쾌히. <웃음> <웃음> 집에서 지금 와주셨어요 네아그 저도 지금 그럼 저도 지금 와서 알았어요 그러고세요 <웃음> 어, 어, 빨리 앉으세요 이제 갖고 와아 정말 잠깐 휴지 하고 와야 되겠네 휴지 으로 오세요 휴지 그룹으로 오세 손을 맞나요? 씻고 휴지 그룹으로 오요 저희 가시죠? 아무도 모른다의 고이동영의 태운석교육 있습니다 네, 트랩이 나오는 거예요 어, 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서운색 병님이 이걸 도와주러 오셨는데 이게 아제 손에도 작은데 음, <웃음> 한 <번> 집어볼까요? <웃음> 이 사람 손에 도대체 얼마나 <웃음> 이 친구가 이걸 할수 있을까요? 크롱이 육식동물이래요 공룡이래요 아 그래요? 네, 악어가 아니라 공룡인라서 착한 동물이래요 홀로안 잡아먹고 아, 네, 원래는 잡아먹어야 되는데 약육감식이에요 아, 아, 아. 나이가 없으니까 저 크롬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나요 저게 무슨 얘기인지 형이 크롱이고 저거 포비라는 데. 예요 포비가... 포비는 뭐 생겼다, 생겨다생겼비라고그 곰이 있어요. 곰? 네, 크롱친구 응, 다음 콘텐츠는. 여러분, 두 번째 콘텐츠가 지금 탄생했습니다. 네, 내일. 어 이제 좀 이제 시간이 자기들이 생각한 시간이 지나가니까 성질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즐거운데요. 저는... 형 <웃음> 빼고 주변 분들 다 화나신 건데, 네. 저는 이보다 더 즐거울 수가 없는데, 다들 이걸 만든 사람들은 화를 내게 <웃음> 되겠어요. 저는 너무 좋은데요. 다 했다. 멋있 우와 와 우와 역시 와 엄청 빨라 오 이거 예쁘다 저는 <웃음> 수영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다 했기 때문에 좀 쉬다 오겠습니다 네네 <웃음> 아주 큰 힘이 되었어요 아 네. <웃음> 저는 이제 캐릭터를 만들 때제 분량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저를 보는 것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를많이 보는데 동명이라는 역할의 윤찬형의 대사 중에 이상하지만 좋은 아저씨 같아요 라는 대사가 있었어요 이상하지만 좋은 아저씨 같아요 거기서 확장을 시켰거든요 점점 저 친구는 나를 그러니까 처음 본극 중에서 저를 처음 만났는데 왜 동명이는 백성한테 이상하다고 했을까 그러 분명히 이 사람은 저 아이의 눈에서 봤을 때 이상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패턴의 행동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그래서 음뭐 보시는 분들이 케캐치하신 뭐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아마 어 아이보다 더 아이같이 어 아의 시선보다 더 나, 낮은 시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연기적 견주가 의상이나 이 외형에서도 좀 보였으면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뭐 호텔을 갖고 있는 이사장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언발란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고 있어서 스트일또매니저도뭐 회의를 한 끝에 어, 특이한 스타일을 찾아보자 그래서 동묘로 갔죠 어, 비가 많이 내리던 나무인데 같이 동묘에 가서 어, 백상으로 옷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스타일을 완성했고요 보면 정식에서 조금씩 빗나가 있어요 셔츠 입고 스리킷슨 그러니까 조끼까지 다 입고 있는데 타일을 하지 않았거나 뭐 스탑을 했거나 뭐 푸어지게되 있는 정식을 다빗나가 있는 스타일링을 하고 있어서 음,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했고 연기적으로 음, 그러한. 아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 <웃음> 변주를 <웃음>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변주를 들리고 노력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해 주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생각한 대로 시청자분들도 도로 즐길 수 있어서 사실은 대본에 다 쓰여져 있는 거였습니다. 뭐, 홍차를 마시다가 뱉는 행위 이런 거에 다 많은 분들이 애드립인 줄 아시는데 대본에 다 쓰여져 있었어요. 만세로선 는 윤희섭 의사장과 만나는 차 위에 올라가는 그런 행위들이 대번에 다 쓰여 있어서요. 어.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상해 보였어요. 차 위에 올라가서 얘기하는 사람이 보어요 되게 보통 상식과는 되게 다른 그게 불러서 뭔가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연결하려고면 했는데, 그걸 좀 좋게 봐주셔야 비슷한 차는... 그 힘에 잔여 은는데 부스가 많았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득기에요 아 저는 되게 무장이 많아서 많아 여유있어요 그데 예전에 영국할때도 많은 사람들이 야 너는 집이 부자니 이런 얘기를 많이 어요 그래서 아, 아닌데요? 이제 당장 다음 달 월세도 없는데 근데 또뭐 그렇게 여유가 있는지 <웃음> 없었던 것 같아 한 번도. 근데 좋은 성격이신 것 같아. 맞아요. 뭐야? 그냥 누구 타면은 이 실수할 것도. 때도... 아 그거 할때 되게 좋은 것 같아. 후배들이 배우 후배들이 카운설링 하러 많이 와요. 음. 그러니까 고민 많을 때 찾아오는 후배들이 꽤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무슨 솔루션을 주진 못해요. 내가 뭐 어떤 나 내가 뭘 한다고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계속 들어줘요. 음. 계속 천천히 듣고. 그랬구나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음. 하면 자기들은 굉장히 편한가 봐 그게 나는 그냥 내 얘기한 거였거든 그냥. 되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느린 성격이 느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상대방으로 하여 금좀 편하게 하는 건 있는 것 같아 그럼 성격 좋다 하는 분들이랑 부딪히진 않으세요? 음 부딪혀요 <웃음> 아주 잘 소속사 대표님이 성격 많이 급하시는데요 음, 보시겠죠? 뭐 이거 마이급하시더라고요 어. 어. 저희 소속사 대표님이 저한테 주로 하는 말씀들을 여러분들께 좀 해드릴게요 하지는 어,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하는 거 어, 빨리 슈퍼스타가 되어라 뭐 이런 말들을 주로 해주시거든요 저한테 음, 제 책임만은 아... 여러분 말씀해주세요 얼굴이. 이금화채하고 완성하는거죠? 네 완성입니다 아 대박 이걸 만들다요영적인 순간 그러니까 목을 잘안 채워야 되나? 아, 됐습니다 네 맞아요 아 그래서 물건을 보여줄 때 이렇게 네, 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카메라 배경을? 아니요 배경 아니, 비경... 배경을 <웃음> 이렇게 배경을, 배경을 손으로 만아는네 막아주는... 배경 네, 그렇습니다 배경음 네, 그럼 완성했습니다. 아, 와, 저. 글로테어?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는촉감이 좋습니다. 아 이거, 이거, 하는 건가? 이렇 이거, 이거, 맞거요거 이거, 이 나오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요 옛날에... 거아니이제이저 아, 짜장면 집에서 부르지 전 사실 그 연기도 그렇게 하데 재주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열심히 할수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연극할 때 만약 청소년들이 이거 본다면 글쎄요 대학도 좋은 데 나오지 못해서 나중에 이렇게 대학로 가서 열심히 선배님들 통해서 배우고 흥미내면서 따라잡은 케이스? 그래서 뭐 혹여나 지금 어떤 재수나 어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서속취하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방법은 많으니까조 저처럼 나도 다른 방법을 먼저 배우는 이게 <목소리> 음,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 이런 모습을 약간 상상했거든요. 그렇게 만들 생각이었어요. 사실 제가 원어로 들어가고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볶음밥 중식 식당에서 짜장면, 짬뽕, 볶음밥까지 만들어봤으니까 그걸 만들어볼 기회가 많죠. 많지, 많지 않잖아요. 무합 같은 거를 만질 기회도 많죠.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리연영할때 육대의 기름이 만든거는많아지그런면 <웃음> 대부분 아마 가하시는 분들 경험이 유하실거같요이 좋습니다 핸드 필요없으신지? 네? <웃음> 필요없어요 그래도 하나 더뽑줬어제가 만들어오고 네. 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정 와서 빌어이서 <웃음>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아무 의미 없어요. <웃음> 오 그렇어요 를 완성해 봤어요. 아예 하든 너무 재미난 별명을 만들어 주셔서 네, 재밌는 거 같고요. 반응을 많이, 많이 좋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아, 근래에 좀 아, 코로나일구 때문에 웃을 일도 많이 없으신데 뭐 여러분들께 이런 소소한 재미라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아무도 모른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로회사에서 아, 네. 하는 스토리제이, 건강위에서 하는 컨텐츠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클레이도 <웃음> 오늘로서 뭐 취미를 만들어가서 어, 자주 하고 아, 재미난 또 컨텐츠를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즐거웠습니다. 저희가 어, 상품을 상품 상품! 아! <웃음> 여러분 백상우 굿즈가 여기 있어요 <웃음> 백상우, 백상우 굿즈 아 정말 커피와 건과 아시죠? 순훈한날 <웃음> 상품을 다 감사합니다 백상우였 편지! 점! 오케